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구강내 깊이 칫솔질을 하던 중 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8153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객혈을 하였고 이후 원인을 알수 없는 심정지로 말미암아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른 점 의료경험칙상 당시 구강 내로 깊이 칫솔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혈까지 직접 유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칫솔질로 의미 있는 출혈을 유발할 만한 병변도 원고에게 없었던점 등을 알수 있는 바 달리 원고의 장애 상태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